네, 제곱근에서 네. 부호를 사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, 네. 어, 그 부호를 어. 그 부호를 이렇게 쓰고 네. 이거를 루트라고도 루트라고도 읽어요. 아, 얘를 루트라고 읽는군요. 아하. 음. 아, 맞아요. 그리고 제곱근이라고 읽는다는 말도 봤던 것 같아요. 응. 음. 그러면요 선생님. 음. 요 요거는 제곱근 3인 음. 거예요. 어 이거네 이거 루트 3이라고도 부르고 제곱근 삼. 3... 아 그렇구나. 선생님 음. 어, 그러면요 제가 이제 한번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어, 음. 그 A의 제곱근이야. 음. 우리 아까 요런말 있었잖아요. 그리고. 음. 네. 아 방금 이제 그럼 제곱근 A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. 음. 네.